c 지 이기십. 것도 어떤 종류냐죠? 하나. 둘. 둘 거. 예. 이민한 그런 뚝봉을 뭐, 이것도 대어들이 많아요. 큰 고기. 예. 네. 그러니까 어. 큰 고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오랫동안 생존했다는 소리고. 음. 우리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경험이 노하우가 많듯이. 예. 음. 네? <웃음> 네. 먹는 음, 방법에도 요령껏 음, 음, 어, 먹는구만. 예, 여기에서는 요기준이 아니고 음. 어, 조금 더 아까 네컵이라고 나와있지만 하나, 음, 아. 둘, 셋, 넷, 아, 한, 다섯, 여섯. 두 개를 더넣네요 네. 아. 이건 소칭 뭐 제가 얘기하는 물밥입니다. 물밥. 네, 이거는 <웃음> 이렇게 이제 에, 액체 분자가 꼬들꼬들하게 될 때까지 네, 전분을 여기사기려면 최대한 치대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12초 쓴다고 하면은 내려가면서 여기 이제 부르기라든지 잡고기들이 터치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떡밥이 유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에 강하게 치대주셔야지만 목적 수심전까지 음. 떡밥이 그 바늘에 유지돼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글루텐 섞지 않아도 안 섞습니다. 음. 엄청난 양의 블루길, 블루기가 작고기들 보이나요? 이야. 자, 잠깐 보실게요. 우리 한지 특성 아시잖아요. 음. 저저도 찢어지거나 흩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음. 그냥 돌돌 이것도 카메라 되니까 또 카메라 들이지, 니까또잘안 되네. 잘 음. 되다가도. 이러지 네. 마시고. 네. 이렇게 돌돌 <웃음> 말아주면 되네. 이렇게 등등. 한 방에 네. 한 방에 네. 이렇게 말아주고. 시 표고처럼 변했네. 네. 감싸기 적이 좋게 딱 굴곡을 주거나 절곡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음, 절곡, 절곡을 나. 딱 접어줘서 접서아 이렇게 가위로 다. 하는구나. 아, 이게, 이게 안 했구나. 이것도 노하우입니다. 음. 네, 여기서,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대줍니다. 음. 대주어서, 눌러서, 한 번씩, 다시 한번좀 이렇게 빈 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음. 눌러주고, 눌러주고요. 눌러주고, 네, 조심스럽게 살살,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둘둘둘 말아주면 됩니다. 좀 말하지만 특유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특별 기술은 아니고요 요거 유동이 됩니까 아 되죠 유동도 되고 고정도 되고요다 됩니다 좋습니다. 노하우네요. 네, 네, 노, 노하우입니다 네요아 그다음에 아 어, 이거 유동 음. 되고요 어, 여기 뭐그 멈춤 고무라든가 이런 거 어, 없습니다 안 끼고 멈춤 아, 같은 이런 거 없고 그래서 어. 낚시터 낚시 가게 사장이 님들 아주 싫어합니다. <웃음> 아, 응. 최대한 부속품을 네, 줄였네. 아주 간결하게. 간결하게. 어, 여기 또 이렇게 챔 챔질한다고 뭐쭉 빠지거나 이런 경우 전혀 없습니다. 아, 음. 여기에 5호, 6호, 7호, 8호, 9호 음. 이렇게 묶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잡어들이 그 많기 때문에요. 어, 3 0에좀 짧게. 네, 40. 이런도. 음. 어, 배가 벽면먹겠지 뭐. <웃음> 자자 여기 에 연결할 때도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집어넣고요 음. 여기서 어, 한번더 집어넣어도 되는데 한번더 집어넣죠. 아, 한번더 집어넣고 음. 그냥 고리에 통과네요. 네. 네. 집어넣고 그냥 여기다가 동그란데다가 묶어줍니다. 묶어주지. 둘두번 돌려주는 거 그냥. 아, 한 번. 아. 두 번. 뭐든지 좀잘 하려고 그면꼭 이렇게 버벅대 그래? 아니, 잘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입니다. 당겨주면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깔끔하네. 아, 깔끔합니다. 아, 최근에 많이 쓰는 그, 일본 말로 하면, 사태 사이소라고 하고요. 음. 우리, 우리 이면은 고폐지라고 음. 하는데 거기다 잡아놓고서 곱폐지를 해서 계속 남겨내놨다 다시 곱폐지를 하는 찰나에 목이 왔을 때찌를올려 보고 도 채는 형식 음. 그게 이제 저같이 뭐 밤낚시나 또는 이제 오랫동안 오랫 시간 동안 낚시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음. 유행되는 요즘의 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굳이 뭐 고부력이고 목구간에 따져가지고 떡법만 목속 수직 중에 내려갈 수만 있다면 음. 굳이 뭐 거기 따지지 않고 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까찌 목수에 그... 네, 연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내가 다시 무슨 뜻이지? 찌를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음. 고피질을 하기 때문에 음. 어, 불필요하다는 거죠. 음. 거기에 맞춰는 놓 자체가 자 이제 떡 치를 맞췄습니다. 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기 집부로 연떡밥. 이 침씩 식어요감자만 하나요? 자만 아, 감자만 하나 하고 이거. 감자니까. 감 밤톨만하게 이렇게 가지고요. 새끼 감자. 예. 네. 이제 보통 이렇게 제습관처럼 하겠습니다. 이거 싹 이렇게 돌려줘 이렇게. 싹 음. 돌려주면은 땅콩처럼 되 되게 좌수 이렇게. 그럼 딱 이렇게 반 틀리네요 아까하고. 네, 조금인데도 그이 뭐라고 해야 되나 물성이 좀 틀리죠. 되면은, 또, 어지 알고 오시는지, 많은 낚시들이 오세요. 그래서 응. 좀 기억을 해 놓고요. 어, 오늘은 좀, 멋진 모습 보수있고는데제 욕심에, 붙 그치고 만는것 같습니다. 감사이 바이. 오은덕사지 우목낚시터에 찾아왔습니다. 아, 저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시는 이학철 님이 우선 중층낚시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 워낙 덥고, 어, 뭐, 여름날씨 치고는 최고의 온도로, 이런데 연일 하량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 또 낚시를 하신다고 해서 여기로 와봤는데요. 지금 그 온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잡어가 너무 심하고, 어 이따가 해가 지게 되면, 아마 이제 대형 떡볶어들이 출몰을 할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튼, 이학철 님이 낚시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어 상당히 고맙고요. 아 저도 모덕사진을 오랜만에 왔는데요. 지금 이제, 날씨도 덥고 하절기라서 물이 많이 빠진 배수가 진행된 그런 상황이네요. <웃음> 하여튼 그 더운 과정 속에서도 또 매니아 분들은 이렇게 찾아와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낚시인들의 열정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자, 다음에 또 우리 이학철님 낚시하시는 거한번더 촬영을 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약철린 낚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낚시 TV 정감독입니다.